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들입니다 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태국 보건부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태국 거주 외국인을 356,33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외무부가 태국 내 코로나 감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탄에 백신 대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에어아시아가 방콕에서 앱을 통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푸켓 샌드박스 모델이 8월 16일부터 실시되어 8일째부터 꼬사무이 카오라, 크라비 등으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태국 북부의 관광도시 치앙마이에서 오는 9월부터 실시하려던 외국인 여행객의 무격리 개방 플랜이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태국 중부의 휴양지 쿠아인이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여행객의 무격리 개방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코리아샤티 t 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 내에 확인된 신규 코로나 감염자는 전날보다 감소한 19,851명이었으며 감염자 누계는 100만 명을 돌파한 총 109,710명을 기록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올해 4월 초부터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4월 4일 96명이었던 신규 감염자는 그 다음날부터 전날 기록보다 100명에서 200명이 더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더니 4월 14일에는 1335명으로 처음으로 4자리 숫자를 기록하여 그 당시 기준 누적 감염자는 35,91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지난 이날에 누적 감염자 수는 28배나 더 늘었습니다. 또한 4월 14일 누적 사망자가 97명이던 것이 이날은 8 8 2 0명이 되었습니다. 6명으로 무려 91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감염자 증가로 방콕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9개 지역을 다크레드 존으로 지정하고 상당수의 시설 폐쇄 및 야간 외출 금지 등 엄격한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감염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브라유 총리가 락다운 조치로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달 말에 감염 정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하루 감염자 수는 2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월 14일까지의 누계로 적어도 1회 접종을 받은 사람은 356,337명,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0만 7,10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10개국의 국적별 백신 접종자 수는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기되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해당 순위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편 8월 19일까지 태국 국내에서 2,516만 7,060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1차 접종이 1,914만 3,504명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550만 3,882명 3차 접종자가 519,604명입니다. 만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백신 확보까지 부족해 수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태국 정부가 외무부를 통해 우호관계가 깊은 부탄 정부에 아스트라제네카 15만 앱을 빌려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태국이 부탄에서 백신을 빌렸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백신 수와프 협정을 양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6월부터 백신 대규모 협정을 시작했으며 백신 2회 협정을 완료한 사람은 인구의 불과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 월초까지는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하루 가염자가 2만 명을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다급해진 태국 정부는 백신 확보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기부한 화이자 154만 회분과 일본에서 기부한 아스트이 라네카 105만 회분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백신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인구 10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부탄은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이미 100만 회분 이상의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대기업 에어아시아는 8월 17일 방콕 일부지역 딘댕 짜뚜짝, 라프라오 후익광 등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 에어 아시아 푸드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자 캠페인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 6일까지 30일 동안 3만의 무료 캠페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6킬로 이내에 첫 주문에 대해 무료로 배송합니다 그리고 최소 주문이 100바트 이상인 신규 사용자를 위한 80바트 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에어 아시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항공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여행 준비, 음식 배달을 중심으로 한 슈퍼앱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일 사망자 200여 명을 웃돌고 있는 태국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법인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숨졌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한국인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 방콕 동남 방향의 촌부리주에 위치한 실화차 공단의 금형업체 주식회사 아스픽의 현지 법인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8월 20일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단신 부임 근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 한인 사회에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주태한국대사관은 현재 재택 근무인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과 현지 한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 내 최다 한인 거주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만 벌써 한국인 코로나19 사망자가 20명 내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 내의 누적 한인 중증 환자 수 역시 천여 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동남아 권역의 상당수 나라들이 공중보건 의료망 미비로 코로나19 중증화 및 사망자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처럼 주변의 타 동남아 국가 대비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갖춰진 국가라고 해도 급격한 확진자와 중증 감염자 폭증으로 방역 임계점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전 세계 걸쳐 약 270만 명 내외의 한국 국적 보유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중거주국의영주권 신청 없이 일반 체류자로 생활 중인 제외국민만 해도 1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나먼 타구에서 불의의 감염병으로 숨을 거두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푸켓 샌드박스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어 지난 8월 16일부터 푸켓 샌드박스 7 7 모델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여행객 개방 플랜은 첫 7일간은 푸켓에서 보낸 후 8일째부터는 푸켓에서 나와 특정 관광지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푸켓에서의 7일 후 다음에 7일간을 보낼 수 있는 6개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켓에서 카오락으로의 이동은 SH 플러스 인증 차량 통영 서비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푸켓에서 꼬야오 그리고 푸켓에서 피피섬으로의 이동은 SHA 인증보트 및 페리 서비스로 승인된 부두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푸켓에서 라일레이 위치로 이동, 그리고 푸켓에서 꼬응아이로 이동은 SH 플러스 인증보트 및 페리 서비스로 PP섬을 통해 승인된 부두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푸켓에서 코사무이 또는 꼬팡한 방콕 에어 편으로 푸켓에서 코사무이 항공편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푸켓 샌드박스가 7%7 모델로 변형이 되어 나머지 7일를 카오라, 크라비, 꼬사무이, 오따오 꼬팡안 등으로 이동해서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태국 정부 관광청이 코로나 상황관리센터에 승인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시작된 샌드박스 모델은 8월 16일까지 21,610명이 만 이용하고 을 있으며 태국 언론사들은 앞으로도 더욱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의 타넷 부총장은 9월 1일도 시행 예정이었던 치앙마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격리 면제 프로그램인 차밍 치앙마이 프로젝트가 10월 1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타넷 부총장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치앙마이도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인 70%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8월 24일에 치앙마이도 지사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도의 경우 섬으로 이루어진 푸켓이나 사무위와는 달리 관광객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하더라도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 형태로만 제한할 예정이며 치앙마이도 전체가 아닌 4개의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넷 부청장은 중국, 일본, 한국, 터키, 미국,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주요 수요층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4일 패키지 관광 상품을 통해 치앙마이 여행을 마친 후에 육로로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밍 치앙마이는 3박 4일 패키지 투어로 실시될 계획으로 무항치앙마이, 메땡, 매림도이다오 지역만 방문이 허용될 것입니다. 향후 코로나 감염세가 수어들 경우 태국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일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됐다. 하지만 무격리 여행 개방 플랜을 예정된 시기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중부 휴양지 후아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인 후아인에서의 재충전에 대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아인은 뿌라주 앞 키리칸도에 속하는 해변 휴양지이며 현재 푸켓에서 실시되고 있는 푸켓 샌드박스 모델 등과 같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을 자가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 등이 조건이며 추가적인 정부 승인도 필요해 앞으로 진전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 후아인 주민 중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902명이며 2차 백신까지 접종한 사람은 1 7 2 3 6명으로 접종률은 34.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팀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월 정도까지만 해도 푸켓 샌드박스를 신호탄으로 태국의 다른 여행지들도 잇따라 무격리 개방이 예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을 지나는 이 시점에도 코로나19는 점점 맹위를 떨치고 있어 결국은 9월에 개방을 하려고 했던 파타야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치앙마이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월로 아니 그 이상을 연기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아이는 10월에 그대로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무기한 연기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등으로 다시 코로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논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릴만 합니다 하지만 단순 여행이 아닌 태국에 가족이 있어 서로 상봉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 결혼을 약속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화상통화만 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한태 커플분들 이들에게는 푸켓 샌드박스 모델 이후의 개방 소식들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생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도록 무시무시한 병마가 깨끗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나샤TV에 큰 힘이 됩니다.